안녕하세요, 여어 신장 연희 계십니다. 네. 요즘 휴가 시즌인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갈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비행기 타요. 저 멀리 가요. 저 멀리 섬으로 가요. 제주도 이런 데 아니야. 네. 우리나라 안 쓰, 우리나라 말을 안 쓰는 곳을 가. 어, 오늘도 사주 가져왔어요. 네. 불러드릴게요. 네. 무슨 남자 특집이에요? 어, 씨, 되게 뭐지? <웃음> 왜? 아 이게 다다 어떤 선생그렇 아우, 끼쟁이네. 아우, 아우 답답해. <웃음> 내 스타일이야. <웃음> <웃음> 할머니. 모르겠어. 이 사람 한번 보는데, 그냥 주변이 시끄럽다 그래. 시끄러워. 막 소리질러. 막. 막 소리 질러. 좋은, <웃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응. 이라고 해야 될것 같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아까 처음에 끼쟁이라 그랬잖아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시기를 잘 만나야 될것 같은데 뭔가 아직도 시기를 잘못 나고 못 만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 시기가 딱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해 어 옆에서 아무리 있잖아 상을 차려주고 젓가락 숟가락을 들게 해줘야 될것 같은 남자 있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뭔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 뭔가 팀이랑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래야지 자기의 그렇게 내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게 나온다고 해야 돼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일어서기는 힘들어 그리고 혼자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여 이 사람은 근데 뭔가 지금 뭔가 답답해 그러니까. 어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미지 안에서 놀려고 하니까 답답한 것도 있는 것도 같아. 뭔가를 그걸 터트려주면은 빵하고 뭔가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다른 사람이 더 도드라지게 뭔가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지 뭔지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뭔가 조금 내려가 있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되는 사람이야. 음. 약간 그룹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게 뭐 드라마처럼 음, 음, 배우 동료라든지 음, 아니면 음, 음. 가수들어 맞아 맞아 맞아 가수 가수들처럼 뭔가 단체로 팀으로 있어, 있거나 어있 아니면 배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옆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어 내가 이거를 받아도 돼? 이러면서 뭔가 재능을 확 보여줄 것 같지 않은게 답답한 거야 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답답한 거야 자기 생각과 마음처럼 잘안돼 뭔가 깔아줘도 잘안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고 해야지 응. 근데 끼는 되게 많아 속에서 뭔가 절대 된 삶을 살아왔던 건지 많이 눌려 있는 것처럼 보여 응. 지금 요만큼 보이는 것도 크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막 새로운 모습을 원하잖아 그거대로 못 해줄 것 같긴 해 응. 그게 좀 안타깝고 좀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 스스로가 제어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남자야 응. 성격은 좀 음. 어때요? 성격? 얌전 얌전한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 같은. <웃음> 어, 그러니까 얌전 얌전, 얌전이 얌전이 있을 어...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속으로 보면은. 음, 뭔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든다고 해야지. 보여지는 걸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는 뭔가 얌전과는 아닐 것 같은데. 음. 음. 이분 올해 음. 일적으로는 좀 어때요? 일적으로? 음, 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본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은 아까도 얘기했어 깔려 깔아줬는데 려깔 판을 깔아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겉도는 느낌이라니까 음, 일적으로는 잘 풀릴 수 있어 음, 잘 풀려 내가 느낌을 받아도 잘 풀릴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돼 음, 마음을 먹어야만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 꼭 내가 좋아해도 내 마음이 열려야만 그래 내가 너랑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런 사람들 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지. 응. 그럼 이건 연애운은 응. 어떤가요? 응. 연애운? 응. 이건 뭐... 응. 연애운? 음. 응. 응. 응. 연 마음만 먹으면 그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까다로울 것 같아. 응. 까다로울 것 같이 그럴 것 같아. 뭔가 자기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빠져야 돼, 빠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지. 음. 29살이라고 해도 이 나이 또래처럼 보이지가 않아.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음, 늙은이 같아애 늙은이 같지. 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까다로워. 속에서 까다로워. 겉에서 까다로워 보이지 않아. 속으로 까다로운 게 있고 조금 생각하는 게 고리타분할 수 있고 음, 그 또래 같지 않다라는 얘기야. 음. 어, 이분 누군지 음. 말씀드리고 음. 나 이때가 제일 떨려. 누구예요? <웃음> 누구세요? 요즘 네. 제일 핫한 드라마 아, 누구, 누구세요? <웃음>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에 나오는 네. 남자 주인공 강태호예요. 강태호 남자 주인공? 보셨어요 드라마? 응. 그... 우영우랑 사귀는 애? 어어 네. 어! 어. 어. 나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답답했어. 어떤 쪽으로 그냥 답답해. 그냥 답답해. 아, 그냥? 그게 정답이야. 나 그냥 답답해. 음. 응. 정직하게 살아야 될것 같은 딱 보면 있잖아. 약간 군인 느낌도 많이 들어. 딱딱딱딱딱딱 떨어져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분이 음, 음, 드라마 음, 끝나면은 음. 군대를 가신대요. 어 군대? <웃음> 그럼 그분이 좀 제대하고 나서도 음. 잘될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군대 갔다 와서 잘 된다. 어려울 수 있어. 더잘될 거다. 나는 잘 모르겠어. 다시 신인 때처럼 뭔가를 다쳐야 될것 같아. 음. 음. 잘 된다 모르겠는데 음. 이런 비슷한 느낌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렇죠. 미안하지만 많아. 캐릭터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 음, 그래서. 음. 구설이 음.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구설에 있다고? 아니,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없어! 음. 음. 구설이 어떻게 나와, 이 사람이? 왜요? 그냥 아파도 음. 음. 그사인가요이 음. 사람은 음,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아니까 이 사람은 좀 비슷한 연기를 하는 게 많거든 그런 느낌의 배역을 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게 예인것 같아 음. 음. 자기 그렇구나. 결과 비슷한 캐릭터만 찍어서 할것 같은 사람이야 자기 성격이랑 잘 맞는 그런 결이 비슷한 것만 찍어서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이야 나쁜 짓 못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 관계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구설 나쁜 사람들 등쳐먹고 나쁜 이거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있잖아. 너무 선해서 답답한 사람이잖아. <웃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그 느낌이지. 음, 음. 그러면 이분이 혹시 조금 음. 가까운 사람이랑 음. 인연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이랑 인연이? 이 사람은 금사빠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야겠다 그러면 오래도록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그런 사람한테 품어. 그리고 줘. 그래서 뭐라 그랬지 질문이? 가까운 사람이랑... <웃음> 어, 가까운 사람이랑 좋아할 수 있어. 음. 가까운 사람이랑 뭐가 날 수도 있어. 음. 뭐가 나올 수 있겠는데 왜? 음. 어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군대 잘 다녀오세요. 조심할 음. 거라든 조심할 거? 아 조금 음.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는 좋아. 좋은데 조금 어 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말을 기울여서 듣고 가시는 게 좋겠어. 좀 답답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